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시 리뷰의 젤리미입니다. 이번 전시는 롯데 에비뉴엘 아트홀에서 전시 중인 폴란드 디자인 ABC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전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하지만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짧으니 일정에 참고해주세요. 롯데 에비뉴의 잠실점 아트홀은 6층에 있는데 롯데 뮤지엄과 같은 층으로 층 내에서 돌아다니다가 발견했었습니다. 관람날이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워크샵 하던 날이라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앞에서 그림 그린 걸 발표하는 시간이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교육 기획을 잘했다고 라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전시의 배경이 한국과 폴란드 수교 30주기와 롯데백화점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폴란드 아담 미츠키 에비치 문화원에서 기획했다고 하네요. 폴란드 디자인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테리어 가구 생산뿐만 아니라 미적 감각이 뛰어난 제품 디자인이 많은데 1918년부터 2017년까지의 폴란드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25명의 폴란드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래픽으로 개성 넘치게 표현한 방식이 신선했었습니다. 전시 오브제는 시대순으로 전시되는데 특정 재료, 주제, 형태가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니 전시, 관람시 한번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폴란드 대표 디자인 오브제를 재미있게 일러스트레이터로 표현한 작품 몇 가지를 영상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고래고래 고래 소리 지르는 걸 보니 마이크 같은데 이 제품은 헤어드라이어입니다. 일반 헤어드라이어와의 절반밖에 안되는 형태가 특이하지 않나요? 페마 헤어드라이어러는 제품으로 무려 1964년도에 제작된 제품입니다. 공부하는게 싫은건 세상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은가 봅니다. 1965년 일체형 학교 책상 의자를 보고 그린 일러스트가 묘하게 동질감을가져다주요 카테이블 위에 재밌게 춤추는 것을 보니 즐거운 음악이 흘러나오나 봅니다. 이반비누 추궁기는 1963년도에 제작된 제품이네요. 이 유기적으로 생긴 도자기는 1960년대에 제작된 콧병인데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양복 차림의 남성과 대조적이게 앙증맞은 스쿠터 디자인과 뒤에 머리띠르맨 아내봉까지 익살스럽게 보이는 이 스쿠터는 1959년 54M50 스쿠터로 바르샤바 모토사이클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일러스트에 그린 오리와 족제비 같은 동물과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탁상시계는 1975년에 제작된 학상시계로 대표적인 레트로 디자인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958년 수직 의자에서 보이는 간결한 원형 틀에 끈으로 엮어 만들어 심플하게 디자인한 오브제 유럽 최초로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팔걸이 의자인 RM58 안락의자에 푹 눌러앉은 고밀러스가 신선을 사로잡습니다. 그후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2005년에 피앤키 로그 사이드 테이블은 나무 수치 형태로 자연에서 따온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엔 오이스터 팔걸이 의자로 굴의 이미지를 디자인화시킨 방식으로 표현한 방법이 점차 세련되게 다듬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크지 않지만 알차게 구성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도 재미있는 작품과 일러스트가 전시되어 있으니 한번 구경삼아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더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